오늘은 어떤 걸좀 볼까요? 어. 오, 어, 요거 뭐지? 요거. 요걸로 볼까요, 오늘은? 요게, 어. 에사, 살란 세팅.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곤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이것도 어, 타임캐스를 개봉기죠? 어, 제가. 어 사육장을 좀 정리하다가 어, 이번에 사육장을 정리하다 발견했어요. 정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일단 좀 관찰 <웃음> 좀뭐 있나 한번 살펴보다가 발견했는데 바로 에사슴벌레 산란스팅장입니다. 제가 이것도 좀 오래 전에 되게 했던 건데요. 와 어, 그때가 한 여름이었죠. 여름 때 유충들을 이제 아니 성충들을 잡아서 이제 여기다. 일단 봐두고선 이제 젤리같은거 몇개 넣어주고 이제 방치를 했는데 제가 이정에서좀 잘못했죠 저도 아좀 바빠가지고 확인을 많이 못해졌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애벌레가 좀있더라고요 저기 보이시나요 여기? 바닥, 바닥에 보면 애벌레가 있죠 이렇게 오 여러마리가 보이네요 이제 어 이렇게 지금 위충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이 속상태는 어떨지 유충이 몇 마리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제가 신문지를 깔았는데요. 여기에 바로 엎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뚜껑을 좀 열어봐야겠죠? 오, 오! <웃음>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 어, 제가 이때 진짜 젤리를 껍질 없이 줬어요. 껍질 없이 그냥 완전히 부어줬었는데, 다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한번 바로 엎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오오 뭐야 뭐야 뭐야 바로 유충이 나와졌어요 지금 오 유충이 지금 다3명 정도 됐네요 이제 한번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관찰해볼게요 자 여기 바닥에 보시면 여기도 유충이 있고요 여기도 여기도 지금 여기도 유충이 있습니다 와 지금 눈으로만 보이는 게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정도 돼요 몇 마리가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진짜 오케이 그리고 이런식으로 톡톡 터주시면막 쾅쾅 안치셔도 돼요 살짝살짝 터져셔서 충분히 다 쏟아집니다 이건 우와 뭐야 뭐야 뭐야 아 지금 번데기 방을 좀 만들고 있었네요 애들이 아닌가? 어 번데기 방 맞아요 이거 이렇게 방을 만들고 있었나봐요 오, 애들이좀 빠른 시기에 좀 번데기 방도 만들고 그랬음 그런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똥 빼는 개체들도 있어요 어, 이건 집이 추워서 동면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건? 음... 저희 집이 좀 춥긴 춥죠? 지금 20! 지금 온도가 애들이 활동할 시 그런 온도 아니에요 지금 21도 정도 됩니다 어... 그래서 아마 동면 준비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웃음> 일단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저도 일단 유충들을 한번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자,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자, 여기, 여기도 나왔구요. 여기, 또, 오, 오,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 자, 또 나왔구요. 여기도 요 개체는 지금 3량이 된지 얼마 안된 개체네요 지금 몸집이 좀 작은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 오. 여기에도 지금 몇 마리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도 보시면 오, 여기 한 마리 더 나왔고요 지금 그래서 여기도 여기도 한 마리 더 추가 확실히 오 애사슴벌레라 그런지 산란량은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딱 키울 정도, 키울 만한 정도, 그 정도 산란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한 마리 또 나왔어요. 오어디지오 여기 다자 여기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어 이제는 다한것 같아요. 여기 뭐 이렇게 뒤져봐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다된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게 오늘 나온 이제 애사슴벌레 유충들인데요. 자 한번 세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와, 딱 열다섯 마리 나왔네요, 지금. 이게 더 있었을 텐데, 지금 시기가 좀 오래돼서인지, 동족포식도 하고, 그래서 좀 적어졌을 거예요. 제상에는 한3 0 마리 이상이었다고 예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3령마인 만큼, 또, 자리 같은 것도 이제 또, 서로 차지하느라 이제 동족포식도 하고요. 어, 일단 애사슴벌레의 이제 특징을 좀 말해드리자면 가장 큰게 여기 있어요. 이렇게 동면 동면을 하려고 부동액 같은 게 차거든요. 이거 아직 안찬것 같은데 애사슴벌레와 왕사슴벌레는 부동액이 차는 그런 종류입니다. 음어 부동액의 역할은 일단 몸이 얼지 않게 줘요. 그게 가장 큰 역할이죠. 그래서 겨울 날때 겨울에 치집하다 보면 사슴벌레가 이 똥이 안차 있고 부동액이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 애사슴벌레와좀 비슷한 종류로는, 다우리아 사슴벌레 이제, 뭐, 홍다리 사슴벌레 유충, 그 정도가 있겠네요, 이제. 애사슴벌레와 비슷한 크기와 비슷한 형태의 사슴벌레 유충은 그 정도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애사슴벌레애사슴벌레 살라이트를 애사슴벌레 좀 해봤는데요. 와, <웃음> 어, 이렇게 삼령 유충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잘 몰랐습니다. 일단은, 다음에도 또, 방을 또 뒤져보면서, 제가 여러가지 또 사육통이 나오면, 그것을 또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나온 이 유충들 유충들 있죠? 유충들 여기 귀여운 유충들은 제가 이제 어, 따로따로 한 마리씩 이제 세팅을 해서 성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치겠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커뮤니티 기능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제 커뮤니티 글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이제 앞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좀 준비하고 있어요. 이러가지고 뭐 제가 홀로 채집을 간다던가 아니면 뭐 제가 진짜 바다 낚시 이렇게 바다 낚시를 해보는데 낚시 진짜 초보거든요. 그래서 초보 낚시는 어떻게 할까 그런 거를 주제로 이제 영상도 한번 찍어볼 계획이고요. 일단 한번 투표, 투표를 한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 생물, 신기한 생물 잡기도 있는데 그생물 잡기를 투표하신 분들께서는 댓글로 한 번씩 어떤 생물을 잡으면 좋을지 한 번씩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 더욱 재밌는 영상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